이모 이모 아 너무 맛있 생겼죠? 이거 완전 안주예요 안주. 오케이 누구 없어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키키입니다. 키키 티티? 제가 오늘은. 어, 정말 오랜만에 사실 광고 영상이긴 해요 제가 5천명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캐릭터가 좀 특이하다 이러면서 여러가지 광고제한들이 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딱 도움이 되거나 제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딱히 받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이런 뭐 어? 저한테 이 앱을 한번 리뷰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문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제가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었죠 아 제가 왜 늦게 켰냐면은 그때 한 6분을 지각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구독자 이벤트를 해가지고 당첨자를 발표를 하는 건데 어떤 댓글들이 우승을 했는지를 제가 그걸 띄워서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기본 유튜브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코덱을 깔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한 거여서 끝끝내는 다시 그냥 기본 프로그램을 켰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났던 찰나에 저한테 이 앱을 한번 리뷰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문의가 왔어요 봤는데 어? 내가 딱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은 스텝을 밟는 유튜버 분들이 있으면 정말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광고라기보다는 리뷰거든요? 뭐 네이버건 뭐 구글이건 제가 리뷰하면 또 그냥 확실하게 해야죠 일단 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 프리즘 앱을 깔고 실행합니다 각자 편한 계정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메디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채널 권한을 허용해 줘야 합니다 저는 유튜버이니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채널이 많으신 분들은 다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채널 연기로 했다면 라이브 방송 공개 범위를 정하고 고 라이브를 눌러주면 요런 팝업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고 이어서 뜨는 화면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뒤돌아가 다시 한번 고 라이브를 눌러주면 3, 2, 1, 1, 1, 1, 라이방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우후! 너무 간단한데 뭐가 이렇게 좋냐? 첫 번째, 이 프리즘이라는 앱을 통하면 1000명이건 80명이건 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1000명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PC 라이브만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가 1000명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서러웠거든요. 아, 이 모바일 라이브 방송도 뭐 어떤 권한을 취득해야지 할수 있나 싶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대한 진 장벽 자체가 높지가 않다! 그것을 저는 일단 은큰 점수를 줬습니다 참센세이션을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두 번이나 해봤어요 방송이 끊김이 없고요 두 번째 방송에는 실수로 그냥 홈 화면으로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도 방송이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말 긴장 타다가 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유튜버 분들 예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에 필터를 색깔 여러 가지를 정할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방송 중간중간에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힙하고 싶어 전좀 힙하니까 힙하고 싶어 하면은 아 어, 요런 느낌 느끼... 어 이거 귀신 같은데? 음? 무서운 얘기 할때쓸수 있겠어 봐봐요 옛날에 산골짜기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 거기에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게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분위기 자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정도도 이렇게 좀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스노우 앱이 있으니까 필터나 이런 스티커 같은 거에 민감한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플러스 열로 가면은 얼굴을 인식해 가지 자동적으로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게 좀 힙하잖아요 요즘에 스입챗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막 변주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라이브 방송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시청자랑 저랑 같이 얘기할 거리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거예요 왜 라이브 방송하다가 솔직히 우리가 막 투머치 토커 맞네? <웃음> 약간 좀텐션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로 하나 얘기하면 좀 재밌는 거예요. 파워보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물고기 닮았다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 음. 니모 니모 키키 니모. 얌얌 그 먹방 할때 이런 게 좋겠죠. 이걸 벌려보래요. 사람이 화장을 하면서 페르소나가 바뀌듯이 요런 것도 내가 하면서 조금 더 꾸며낼 수가 있다는 거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키키가 BTS 단독 인터뷰를 해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나방에서 실제로 썼어요 양을 이렇게 놨었는데 어플인데 제 머리에다가 이런 걸 달아주네요 어린 양 불쌍하다고 저 어린 양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말할 거리 하나로 더 만들고 재밌잖아요 마치 소품처럼 그때그때 써줄 수가 있다는 라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 었습니다 이런 것도 쓸수 있어요 구독자들한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너 지금 무슨 말 했냐? 화난다 구독자들이 놀릴 수도 있요 배경도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전 트로피카를 좋아하니까 뭐 요런 느낌 이렇게 손글씨를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자막을 쓸 수도 있다 기... 끼... 계속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요거처럼 계속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진짜 방송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유튜브 자체 그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1 2 0 0 곱하기 7 2 0 정도 요 정도까지의 화소만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1080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선명한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720으로 했어요. 1080으로도 해봤는데 1080으로 하면 은 제가 뭐 쓰는 이백들이 많아요.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좀 사용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플랫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 트위치랑 페이스북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 은 거기다가도 동시로 송를할 수가 있어요. 다는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주의해서 듣기. 분명히 가로로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서 이 가로 세로 모드 전환을 잠금그놓으시면안 됩니다. 아마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래서 3 2 1 방송 시작이 흥분해 하다가가라앉히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같이 댓글 나누고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죠. 좋았던 게 댓글이 화면에 그대로 뜹니다 근데 아빴던게 이걸 저장을 했을 때 댓글이 같이 저장이 안 돼요 영상만 저장됩니다 그래서 녹화를 따로 해야 돼요 저는 녹화 앱을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쓰시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거는 제가 영상 중간에 스와이프를 딱 해가지고 제가 불러오고 싶은 같이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리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이걸 불러 올게요 음악도 제가 한번 불러 볼게요 이게 다 무료 음원들이거든요 방송중에는 다운이 안된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 저 이런거 요리했어요 너무 맛이 생겼죠? 이거 완전 안주예요 안주 막 이렇게 말을 하기에도 더 좋다는거 같이 보면서 대화가 되니까 그니까 러 제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때 진짜 늦게 켰던건데 이게 안돼가지고 진짜 하... 진짜 거의 눈물 나갔습니다 진짜 근데 저는 하나 더 보여주고 싶어 또불러오는거예요 여기가가지고 어? 나 근데 이것도 했어요. 완전, 먹, 완전 먹음직스럽죠? 매생이, 매생이 새우전, 너무 맛있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자랑하고 또 음악도 동시에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좀 소리를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끝내면 이게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방송을 확인하러 누르고는 유튜브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저장 되는지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용성이 좋은 앱이다 그리고 이게 다 무료다라는 것도 참 좋았고요 요즘 잘 되면 유료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단점은 뭐냐면 화면 녹화를 따로 해야 된다는 점이 좀단점이었어요 제가 녹화 프로그램까지 같이 키면은 왠지 탈을낼거 같아가지고 마음 조마조마해서 못 켰거든요 근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8월 14일날 새로 업데이트가 된대요 근데 그때 화면 녹화 기능이 추가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좀 팔로업이 빠른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이게 아직 제 사양의 맥북에 맞는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중간에 세로 화면에서 가로 화면으로는 전환이 안되고 방송 시작 전에 확실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 굳이 단점이라면 단점? 근데 뭐 무료인데 이 정도 쓸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일단 감지적지여가지고 오케이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쓰는 지금 모바일 라이브 방송 어플 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어떻게 요런 아주 딱 맞는 l 1앱이딱 들어와가지고 소개해드렸어서 기쁘고 더 좋은 앱이 있고 하다면 제가 또 그거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키키였습니다 유튜버 키키 키.